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꼬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들고 온 주제는 바로 친밀도입니다 하... 아이 새끼 영상 이름으로 낚았네 아이 강아지 세마리 같은 식기가 영상 이름으로 날 낚아?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아니요 전 결코 낚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이 친밀도라는 녀석은 항상 저희와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과 서먹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매우 서먹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친해져 봤습니다. 드릴 게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어잉! 이걸 왜절 주시는 거죠? 음, 친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동네 주민들과 친해져서 블랙스톤부터 시작해서 블랙펄까지 다양한 물품들을 땡기게 되실겁니다. 어이 친구 괜찮으면 내게 펄을 좀 나눠주지 않겠나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자 우선 펄어비스의 블랙펄 추심으로 인해서 모든 블랙펄을 다 사용하시고 현재 펄거지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블랙펄을 급하게 바로 땡길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친밀도에 들어오시면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메디아 남부지방을 클릭해줍니다. 요렇게 클릭해주시면 딱 보시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친한 친구들 딱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제가 친한 친구들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루다 쉔 넬로풀 마우디 부다르 그리고 아온 키루스 요렇게 네친구가 블랙펄을 50씩 줘서 총 200의 블랙펄을 땡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냐? 아니죠. 자 메디아 북부는 없고 발렌시아 서부에 가시면 또 제가 친한 친구가 한 친구 있어요. 신라라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요 친구가 또 블랙펄을 50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친구하고만 친해져도 블랙펄을 250 지금 당장 땡기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블랙펄만 받으면 다 아냐? 아니죠 전 결코 펄때문에 친구를 사귄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친구들 친하게 지내면 좋은 친구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채나나 이 친구는 흑결정을 주고요 메럴 이 친구도 흑결정을 줍니다 그리고 볼브 이 친구는 발크스를 주는 친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세 친구랑 친하게 지내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 밖에 뭐 카프라스의 흔적을 준다거나 아니면 교본상자를 준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블랙퍼를 치는 친구 뭐 태초의 숨결을 주는 친구 친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친구들을 사겨 주시면 됩니다 아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너무 많으면 관리가 안될것 같아서 특정 친구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캬, 고맙다 친구들 잘 쓸게 사실상 이 친밀도를 올려서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아이템들은 이 정도가 다구요 이제 친밀도 작업을 하면 좋은 이유 한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상점 가격을 5% 할인해줍니다 아 이거 뭐 5% 할인받아야 얼마나 되냐 요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이게 뭐 사실 꽤쓸만합니다 예를 들자면 플로린 마을에 씨앗상인이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뭐 씨앗이라던가 아니면 씨앗이라거나 또는 시앗같은거요 씨앗 그리고 두번째는 바로 월드경영의 신뢰도 증가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월드경영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신뢰도는 옆에 친밀도 괄호 요런식으로 표시가 돼있어요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무역상인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무역상인 친밀도 100을 달성하시면 30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친해지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친밀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심사에 들어가셔 가지고 이 관심사 대화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행동력 5가 소모되고 한번 대화할 때30 오르게 됩니다 두번째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의뢰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시면 오른쪽에 의뢰창에 등록이 되고요 이 등록된 거를 클릭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누구랑 가서 대화를 해라 이런식으로 대화를 하시게 되면 해당 친구의 친밀도가 오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이 있습니다 요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요 선물 같은 경우는 사냥터에서 나오는거 빠르게 주셔가지고 이 친구한테 선호하는 선물 6개만 주시면 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5개만 줄겁니다 왜냐하면 90까지만 올리면 저한테 블랙퍼를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친구도 사귀고 블랙폴도 땡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영상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및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